와 진짜 많다. 이게 다 웹뷰 장공능이야 네, 안녕하세요, 투혼자입니다. 자, 여러분 추석들 잘 보내고 계셨나요? 자, 제가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춘천 아니 천안에 내려왔어요. 자, 제가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천안에 좀 내려왔는데 지금 제가 천안에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치지로 왔습니다. 채집을 왔는데 이제 또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꼭 찾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채집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폐다가 보니까 지금 애사슴벌레가 나왔어요 자. 확실히 있긴 있네요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넓적사슴벌레나 좀 홍다리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계속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나무가 안 나와요 나무가 와 진짜 보동이 정도 하면 나오는데 어? 여러분 여기 오. 여기 괜찮은 나무 하나 있어요 괜찮은 나무 좀 높이 있긴 한데 길이가 있긴 한데 한번 제가 쓰러트려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아, 뭐, 지금 이 나무에서 엄청난 아우라가 막 엄청나 막 기운이 나오고 있어요 와 진짜 이 나무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오. 우와, 우와 오 사슴벌레 사슴벌레 오와복장하다바로소 바르... 성... 뭐야 이거 웹뿔인데 웹뿔? 외뿌리? 오 여러분 여 웹뿔장수 나왔어요 <웃음> 야 바로 나와버리네 이게 자 웹뿔장수 풍랭이 아무래도 뭐스쿼시네요 스쿼트 네스쿼시입니다자 그럼 계속 체질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파다보니까 웹뿔이 또 나왔어요 지금 우와 오 무개채는 앙컷이네 앙컷 자딱한쌍나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여기 땅을 보시면 되게 땅의 질이 좋아요 계속 파보면 쭉쭉쭉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럼 한번 계속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삽이 있었어야 되는데 삽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삽이 아, 있었으면 진짜 엄청 큰일 텐데 레는 사슴벌레 잡으러 왔는데 어쩌다 웹부장수프리에치고 이거 또나왔다오 이거 또 나왔어요 지금 와 이거 어쩌다 웹부장수프리에치시기가 됐네요 요거는 뭐냥안컷 요것도 안 컷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계속 치즈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러분여 보시면 지금 사슴벌레 유충도 있어요 자저 골고루 나오네요 골고루 와 기분 좋습니다 진짜 이렇게 나올 때가 진짜 손맛이죠 손맛 아, 유치한 마리, 이거 추가 이제는... 네, 여기도 계속 불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보기엔 넷이 여러 마리 더나올 거거든요. 지금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잡아거은테요넣 땅을 파야지 땅을 보 땅을 파서 넷플 잡아야 해 것 같아. 어, 여있다 어. 자, 여기 또 나왔어요, 지금. 우와, 이건 스컷 개체네요 스컷 개체. 이야, 진짜 많이 나온다. 지금 보시면, 배불장순이 송충만 지금 다섯 마리 나왔어요, 여기서. 황은 두손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들어왔어요 와 진짜 많이 나 온다. 애플 장수 신생들입니다. 신생이 신생. 자, 이제 여기다이 아, 이게 지금 제가 애플 장수 가왜 계속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똥이 있죠? 똥... 어, 어디보자 자, 이런게다 똥이에요. 똥, 애플 장수의 똥이요 이거 보이시는 거 있죠? 이 똥인데 이걸, 이게 지금 엄청 많아요 여기 그러니까 외뿔장수미가 지금 많겠죠 여기 그래서 여기 고 있는 겁니다 뭐야 뭐야 깜짝 놀라 자 오. 어, 여러분 이거 외뿔장들이 코쿤이네요 코쿤 와코쿤 나왔네 와, 코쿤이 또 나오기도 하네요 이게 바로 코쿤이란 건데요 외뿔장수미 같은 종류는 이제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번데기 번데기가 되는데요. 자, 그게 바로 코쿤입니다. 코쿤. 코쿠? 자, 이거 이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 여러분들, 지금 캐다 보니까 웹뿌리자스에 번데기 나왔어요. 와, 번데기 잡아놓은 것도 지금 처음이에요. 이쯤까지 잡아놨는데 번데기는 또 처음이에요. 와, 신기하다. 자, 여러분, 오늘의 집을 이렇게 끝냈는데요. 와, 진짜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웹불장수생이 이만큼이나 많이 나올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와 거기 또넓적사슴벌레하고 유충 그리고 코쿤 코쿤이 딱 나왔어요 코쿤이 나왔어요 코쿤까지 원데이까지 나왔고요 자 오늘 채집은 제 채집 역사에 진짜 길이 남을 그런 채집인 것 같습니다 자와 진짜 진짜 대단해요 이건 와 진짜 많이 나다 근데 자 그럼 오늘 채집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채집은 더욱 재밌고 영양가 있는 그런 채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오 oh.